창업자이자 CTO인 성기광입니다 COO 역할을 맡고 있는 김지호라고 합니다 마케팅과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최아름 팀장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호진 수석입니다 외에 다니고 이럴 때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 이런 것들을 많이 공감을 했었죠 그래서 돕다 보니까 이런 가치나 보람 같은 것도 많이 스타트업은 사회와 지금 제가 있는 이 기업 그리고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을 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주니어가 내고 뒤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도와주다가 투자하시는 분이 아예 합류해서 좀 도와주셔라 라고 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를좀 원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들이 있어서 선하다고 할까 가지고 있는 가치도 다른 기업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제품이 하드웨어로 구현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런 제조 산업에서 많이 근무하셨던 분들의 경험이나 노하우 시니어분들의 그 노하우, 그 연륜 그런 것들이 하드웨어, 특히 뭐 펌웨어 이런 분야에서 업체랑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발굴을 한다든지 기술을 개발한다든지에 있어서 자유롭게 자란 주니어는 아이디어도 많고 패기도 있고 언어적인 장벽 이런 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글로벌로 진출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굉장한 장점이 있고요 젊은이의 패기? 도전하는 거에, 새로 운걸 시도하는 거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도전적으로 하는 어떤 호기심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게 그거를 갖춘인재배 대화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80% 이상은 차지했어요, 처음에는. 저희의 뭐 아이디어나 이런 창의적인 것들이나 그리고 열정은 좋지만 이런 노하우들을 배울 수 있는 데를 좀 찾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가치평가를 데일리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있는 분들께 받을 수 있다는 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대처 뭔가 직관적인 이런 성견 지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집어주시는 게 있어요 앞길 을뭐 마무리라든지 경험에서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아무래 주니어가 좀 약한 게 책임감이에요 하다가 능력이 다하면 이제 손을 놔버리거나 포기를 많이 하는데 책임감? 사실 주니어들도 별로 이렇게 눈치 보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것도 참 이상해요 <웃음> 저도 옛날에 그게 저한테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안 좋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물론 저는 그게 안 좋다고 라 얘기도 했었어요 스타트업에서 저희 이런 작년분들을 들여왔어요 라고 했었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웠던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커뮤니케이션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시어와 주니어가 있는 스타트업들의 누나 형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가 이제 공동 창업자 분들이 다 20대 분들이시고 그리고 그 아래 오히려 50대 60대 중장년층 분들이 이제 계시는 구조라서 직위 나이론과 상관없이 이름을 부르고요 영문 이름이 세실이면 세실님 이렇게 서로 호칭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당연히 세대니까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얘기할 때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있을 수밖에 없는 얘기고 저희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옳은 의견이 이기는 문화를 만들자 오버 커뮤니케이션을 하자 뭐 요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의 관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는 얘기를 끊임없는 의사소통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평적으로 일하는 구조만이 이 주니어와 시니어의 갭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또 주니어들도 어 같이 소통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사또 글로벌한 기업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더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할까? 나도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기존의 기성세대처럼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음, 재밌어요. 그 시니어분들의 어떤 지식적인 그런 부분이나 역량이 굉장히 저희한테 많이 녹아들었고,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 게 서로에 대한 존중인 것같아 서로 예의가 필요하고요? 존중하는 태도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존중을 하면은 서로 예의를 갖춰주고, 그리고 모르는, 신녀들은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주녀들은 또 도움받을 거 있으면 찾아가서 먼저 물어보고, 그만큼 도 대우를 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기술적인 부분에 노하우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많은 것들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경험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책을 읽어도 따라잡을 수가 없는 두 번째로 어, 자식 같은 생각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러한 강점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얼마 전에 저희가 다 같이 다큐멘터리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요 축적의 시간이라는 지금 당장 이제 성과가 나거나 그런 게 아니지만 계속해서 축적을 하고 그게 묵은 별빛처럼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발현이 된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어 너네 이번에 실적 굉장히 좋았는데라고 칭찬을 들으면 항상 이런 대답을 한대요. 아 그거는 우리가 지금 잘해서가 아니라 3년 전에 잘했기 때문이야.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몇년 동안 무엇을 해왔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해의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그 묵은 별빛이고. 그 가치고 경험과 연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업력이 15년 4월 3일인데 당연히 이렇게 많은 묵은 별빛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묵은 별빛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시니어분들이고 그분들의 경험, 노하우, 연륜, 그리고 고민했던 흔적들이 이 회사에 고스란히 묻어나와서 짧은 이 연혁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가치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뭐, 세대 융합 창업이 어쨌든 되게 좋아보긴 하지만, 그, 내면에는 되게 탄탄한 문화가 뒷받쳐줘야, 시너지를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기업에 계셨던 분들의 그 꼿꼿한 자세 어디 감히 이런 부분들이 참 같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면접 때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력서만 보고 나와 있는 인터뷰가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분이 가지고 있는 회사를 대하는 태도 직원을 대하는 태도를 충분하게 이제 면접을 통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거기에 맞는 분이 들어와서 네 같이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대융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갈등관리고요. 특히 시니어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시니어는 자리할까뭐 어떤 역할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얘기를 무조건 따라 이런 식의 어떤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뭐 그것 때문에 세대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견이 틀림이 아니라 다릅니다 다름이라는 건 서로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나랑 얘기하는 상대방이 어려도 그 사람 의견이 타당하고 크게 리스크가 없으면 뭐 시니어가 많이 양보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갈등 관리가 가장 핵심입니다 시니어와 주니어를 매칭시켜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 편지를 써주고 이러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 편지 내용 중에는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뭐내딸 한번 소개 받아볼래? <웃음> 제가 이제 장난스럽게 저한테 싸가지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있는데 어깨를 툭치면서 안녕 이러는 거예요 잠깐 생각이 하게 돼요 이게 건방진 건지 이러다가 아 이건 그냥 나하고 친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이미 녹아져 버린 거예요 이, 이 회사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가서 제가 아는 아줌마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회사에 젊은 애들이 있는데 나한테 안녕 이러더라 그랬더니 어머 부럽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어 애들이 왜 그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부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부러운 거구나 뭐 저도 나쁘게 생각 안 했지만 그래서 다음에는 어깨를 쪽 쉬면서 하이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미국에서 전시회를 할 텐데 그 스티비 원더가 갑자기 방문을 하겠어요 전시장에 그리고 그때 닷은 알려지지 않은 회사였기 때문에 올 일이 없었죠 저희 주니어가 뛰어가서 스티비 언더랑 부딪혀서 저희 회사 부스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스티비 언더가 다도치도 선지을 하고 또 미디어들이 소개되고 화제가 됐던 적이 있죠. 주니어의 폐기가 잘 작동한 경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그래도 외부 분들이 봐주시게 대표하는 스타트업이자 이제 청년과 작년이 어우러지는 스타트업으로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좋은 말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개선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관심 갖고 그 개선해 나가면은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런 주니와 시니어에 융합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젊은 세대들은 머리도 정말 잘 돌아가고 새로운 문화도 빨리 접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좋은 장점이 새로운 문화를 빨리 습득하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청년들이 이 시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하고 있었던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네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세대융합하시는 음, 창업가 여러분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